아, 사람들이 잘 몰라요. 이브레타스 처음 보시고 되게 많이 혼란하실 텐데, 엄청난 미인 맞습니다. 놀랍게도 엄청난 미인 맞아 발광수치 좀 쌓이고 다시 보면은 선녀가. 얘가 딱 그거야. 뭔가 좀 하드한 걸 하고 싶으면 불본을 하고 밝고 희망찬 거 하고 싶으면 다크 소울 3 하면 됩니다. 뭔 소리지? 그러니까 불본에 비하면은 다크는 솔직히 희망차.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. 다크 소울 3 정석 루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정석 엔딩. 마지막에 끝나는 거. 음 대부분 찬탈이네. 얼마나 희망차. 마지막에 내가 그냥 왕이 되는 거잖아. 물론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유저들이 생각하는 엔딩은 불의 찬탈자를 다들 생각을 하세요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프롬 측에서 3를 애초 마지막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했고 시리즈별로 해본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불의 세기가 조금 조금씩 사라져요 그게 느껴져요 이게 예를 들어서 1편의 불을 개설해요 그럼 이맵의 전체가 다 불이 타요 그 정도 엄청 불의 세기가 강했는데 3편에서는 엄청 약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끝으로는 언젠가는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불의 천탈자가 정식 엔딩이지 않느냐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. 그러니까 물은 어떡 어떠... 살려봤자 끝나 끝이야 박솔도 망자엔딩 있다고 그건 투 아니었나 개성하고 끝 아니었어요 아 카스 맞아 맞아 카스 얘기 들어보니까 딱 생각이 났어요 카스가 있었지 하지만 정석은 불의 개성이다 왜냐 불개성안 했으면은 2 3편이 없었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, 솔직히 개성 안 했으면은 2 3편이 없지 않나 그럼 2편은 정, 정사가 뭐지 그 이편은 그냥 떠나는 건가? 근데 애초에 그거는 불이 불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냥 그 왕자만 있는거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다풀업내지 근데 상상하는건 자유잖아 그래도 자 오늘은 상인있죠 얼락하는 위주로 갑시다 혹시 지나가면 은좀 알려줘 근데 유리아 진짜 못하잖 나. 유리한테 얻을 수 있는 그거밖에 없죠 왕자 그거 해주는거 그거밖에 없나 유리한테는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아 그만 좀해이 은근 아프단 말이야 근데 저거 내구도 깎아도 데미지 저러나? 아, 아픈 건 똑같네 진짜 얘가 그러니까 할건부서서 오라고 어? 잠깐 저거 요즘 시국에 저 코스프레 하면 안될 텐데 그것은 왜냐 엘든링이 연기됐기 때문이지 <웃음> 저 코스프레 좀 위험하지 않을까? 난 그렇게 생각해 진정한 힘을 끌어낸다 아 빨리 해줘 <웃음> 왜안 해줘 <웃음> 에 맞아 그런게 있어요 그레일에선 얘는 일일이 이렇게 해줘야 돼 얘기하고 다시 와야 돼 실수를 하면 안 되는게 보스를 잡고 얘를 봐야 돼요 안 보잖아요 얘가 죽어요 그럼 간혹 그랬거든요 실수해가지고 한 번씩 봐줘야 돼요 제대로 간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가면 돼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데 <웃음> 어떻게 올라가는 거 이거 간절함을 담아서 점프 하라고요 우주의 힘을 빌어야 됩니까 우주의 기운이 도와줘야 돼요너 코스 지이 자식 너너이 자식 아 코스가 뭐냐고요아 미안합니다 너무 십덕 같았죠 <웃음> 불본에 나오는 그런게 있어요 아,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브레타스 처음 보시고 되게 많이 혼란하실 텐데 엄청난 미인 맞습니다 놀랍게도 엄청난 미인 맞아요 발광 수치 좀 쌓이고 다시 보면은 선녀가 <웃음> 몇몇 사람들은 참기 일단 하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<웃음> 나의 세계에서는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<웃음> 아, 아 알았어 알았어 이거 죽이면은 이거 패치제 나오나? 패치제 나오던가 이거? 나오죠? 어 아, 오케이 됐어 그러면은 잠먹 중에서는 감시자가 제일 세죠 아, 음. 감시자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불편하겠다 감시자 솔직히 뭐 감시자 이제 와서 보스로 치는 것도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해서 뭐합니까 아왜 계속 내 방송 보는데 먹을 거 얘기하냐고 뭐 연정 연정 지르러 왔어요 나 아직 저녁 안 먹었단 말이야 그럼 나도 주란 말이야 역시 당연히 끊어져 있군 <웃음> 음료 끼셨나 안죽으셨네 한명도 손을 손할 수 있지 않나요 아 안되나 아 손가락 뭐야 손가락을 안켰구나 아 몰랐네 베스트요 빨리 엘든링이 나와야 내가 에스턴으로 충당을 할 텐데 계속 할수록 정신이 피폐해져가. <웃음> 아 그래 이래 아 제게 아또 까먹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나 계속 까먹는 단 말이야 그래도 내 시청자 중에서 항상 투, 항상 충신이 있단 말이야 사이사이에 그, 근데 크리스마스가 언제예요 저는 남들이 쉰다고 해서 저도 쉬는 건 아니라서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방송하는 날인가 토요일이에요 아난 안하지 토요일이 안하지 네또 몰라요 토요일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암령 죽이기. 아 이거 엄청 쉬운 걸? <웃음> 엄청 쉬운 걸. <웃음> 야 마, 이리 <일로와>, 와봐, 마. 마. <웃음> 어서 나의 재물이 되어라. <웃음> 아, 저는 아직 애물이 되어라.